이 시합때 안좋았었어요. 근데 저게 아니 핑크색으로 어떻게 쳐요? 그래서 이렇게 힐끔힐끔 응찌응찌 탕! 이공이에요! 하! 이공이에요! 이거 진짜 아까웠어요. 변경!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웰컴저축은행 웰뱅피닉스의 김예은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번에 우승한 LPBA 크라운 혜택 챔피언십 리뷰를 해볼건데요. 마지막 5세트를 같한번 봐보실까요? 이게 제가 지금 초구거든요. 근데 제가 이날 초구를 총 3번인가 쳤는데 5세트 딱한번 성공했어요. 계산이 틀렸더라고요. 캡틴이 이거 연습하라고 숙제도 내주고 그랬던 공인데 아 드디어 처음 성공했어요. 초구에 뱅크로 딱 득점하면 마음이 진짜 편안하거든요. 얇게 제공이 먼저 가려고 했던 건데 두껍게 맞아가지고 지금 운이 좋게 득점이 돼서 이전 대회 때 다음 대회 테이블은 핑크색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기장에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핑크색으로 어떻게 쳐요? 근데 생각해보니까 TS 대회 때도 초록색으로 했고 이런 환경적인 거에 예민하게 굴면 저한테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것 같아서 친한 동료들끼리도 이쁘다고 생각하고 진짜 속으로 계속 생각했더니 나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, 핑크색이 아, 이거 완전 실수했죠 충분히 득점할 수 있었는데 이때 사실 결승전이 이번 시합 때안 좋았었어요, 컨디션이 어 이거를 윤경남 선수가 너무 잘 치셔가지고, 너무 잘 치세요, 진짜 편안하게. 상대방 경기를 이제 보면 이제 또 약간 심리적으로 신경이 쓰여서 안 보고는 싶은데, 또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보고 <웃음> 그런 것 같아요. 이거, 아. 이게 딱그 면이 보이는 거예요. 저 길이 보이니까 있는 거를 쳤는데, 제가 너무 잘친 거예요. 그래서. 여보야, 죠 <웃음> 여기서 딱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거를... 이거를 실수했어요, 제가. 이거를 실수하면 안 됐었는데. 이건 진짜 큰 실수. 이때부터 이제 약간... <웃음> <웃음> 견뎌. 이거 사실 좀더 두껍게 쳤어야 했는데 좀 얇게 맞아가지고 보면서 또 반성을 캡틴이 이제 두께를 좀 많이 쓰는 게 실수가 적다고 해서 스타일을 좀 바꾼 지한 거의 2년 다되가네요 팀이 된지 2년이 됐으니까 어! 이 공이에요 이게 이제 캡틴의 바나나 샷이라고 캡틴이 이제 워낙 잘 치는 공이고 많이 캡틴이 바나나 샷으로 알려져 있는 공인데 배웠거든요 그래서 배운 걸딱 써먹어서 캡틴이 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여기서 약간 이친구 도... 캡틴 보고 있어요? <웃음> 제가 이중결승을칠때 경기력이 워낙 좋았어서 또 캡틴한테 배운 공이 또 많이 나오고 해서 팬분들이 쿠예은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불러주셨어요. 너무 영광이고 제가 가져본 별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 쿠예은. 이게 딱 얇게가 나올 것 같아서 괜찮는데 듣고 왔네요. 윤경 나눠서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? 그래서 저는 그 무서웠어요. <웃음> 아 이거 진짜 아까웠어요. 아니 이게 노란 공이이 공을... 걸리면 들어가는 건데 물론 좀 얇긴 했는데 아 진짜 좀 아쉬웠어요, 뱅크샷이. 아 여기서 원뱅크대 시도하시길래. 저 진짜 상대방이 뱅크샷 시도할 때마다 이게 진짜 움찔움찔해요, 진짜. 견뎌. 이러고 또 공이 좀 어렵게 서서. 그러니까 앱으로 보시면 안돼 이렇게 공의 내용을 보셔야 돼 제가 실수를 한 것도 있지만 <웃음> 이렇게 공이 어렵게 썼는데 아 이것도 조금 짧았어. 연달아서 뱅크를 이렇게 실수하니까 막 엄청 붙 <웃음> <웃음> 저거 완전 연기다 연기. <웃음> 이거 공이 진짜 어렵어요. 이거 딱 붙었잖아요. 캡티 어떻게 쳐야 돼 이거 말해주세요. 나안 들리는데 스핀샷을 치려고 했는데 아주 얇게 맞아서 공이 지금 엄청 빠르게 굴러거든요. 원래 스피샷은 거의 풀볼로 맞아서 천천히 움직여서 참 회전이 먹으면서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잘 치셨어. 어, 너무 잘 치셨는데 이건 진짜 거의 운이 없어서 안 맞은. 조금씩 빗나갈 때마다 솔직히 상대 입장에서는 아, 다행이다 이러면서 나가거든요. 아무리 제가 3대 1로 세트 스코어를 앞서고 있어도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언제 제가 다운이 될지 모르고 컨디션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. 1도 실수가... 어떡하지 이거? 아 진짜 이거 사고다. 그래서 너무 잘 치시고 딱 포지션이 될 느낌인 거예요. 이게 딱 썼는데 뱅크샷이 거, 나올 것거 같은 거예요. 안 되는데 이거 또 뱅크 쳤잖아요. 치셨잖아요. 그래서 순식간에 바로 잡히니까 막 엄청 불안하고 그랬어요. 음, 여기서 럭 키가 속으로는 <웃음> 진짜 발, 신발이 있으니까 이제 안 보이잖아요. 발 진짜 이러고 있어요, 진짜. 안한 거야? <웃음> 아, 이 공이에요! 이 20이 공이 캡틴한테 배운 거거든요. 캡틴한테 배운 원브델라 시스템. 어우... 이제 이때 약간 울컥했어요. 쳤는데, 딱들어가거요어 캡틴이 박수 쳐졌어. 제 1점 남은 거죠? 이게 마지막 공이죠? 아! 저 이거 진짜 이거 치기 전에 생생히 기억나요 아 망했다 차라리 어렵겠지 <웃음> 괜히 키스 있어 보이고 막했었는데 <웃음> 저는 두 번째 우승할 때도 울것 같았어요 근데 눈물 안 나더라고요 아 심장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때 인터뷰도 막 목소리 엄청 떨리고 저는 진짜 우승을 두번 했지만 제일 후회되는 게 인터뷰예요 두번다 너무 못해서 인터뷰를 근데 제가 제일 우승할 때는 안 울었잖아요 캡틴 우승할 때 울었어요 한 팀에서 같이 동반 우승하는 게 없어서 그걸 꼭캡틴이나 캡틴, 하고 싶었는데 캡틴도 해주시고 또 인터뷰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티나가 우승을 해서 자기또 이렇게 캡틴도 좋게 같이 우승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어 울컥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결승전 마지막 경기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시 보니까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신나고 행복한 것 같네요 <웃음> 저때 제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부러워요 지금 <웃음> 우승 소감 때 이제 너무 떨리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많은 분들한테 감사를 못 전했는데 특히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분들 그리고 불사조 기사단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메시지로 오는 거 제가 다 확인하고 있어요 답장은 다 일일이 못 드리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볼 정도로 되게 많이 힘을 받고 있어요 엄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선수가 될수 있었고, 앞으로도 더 좋은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합니다. 하나같이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<나 간지러워>. 감사합니다. <웃음>